호덕이들 안녕! 안녕! 민정 민정 응. 민정너 스포츠 좋아해? 가나나 똑바로 한번써 봐봐 그래? 좋아하지 힘든나? <웃음> 아니 왜냐면 봄이 왔잖아 응. 그럼 본격적인 프로 스포츠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 응.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잖아 응. 각본은 없는 드라마가 주는 감동이기 때문이잖아 응. 그래서 스포츠 만화라는 장르가 있잖아. 응.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는 우리 민 민정, 민정이가 응. 또 좋아하는 만화 스포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대표적인 만화가 있지 않나? 뭐 뭐지? 슬램더크 어, 아, 배고 배커. 이거 슬램더크가 그렇지. 일본에서만 무려 1억 부 이상이 판매된 대작이야그렇저 대작. 1억 부정도되겠다그 외에도 응. 고교 야구와 청춘을 다룬 H2. 음. 그리고 또아이실드 21. 일 어. 음. 이 말하자면 한쪽 끝도 없을 정도의 유명한 대작 스포츠들이 너무 많아. 그치. 음. 우리 짱이가 언급한 유명한 그 스포츠 만화 이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를 소재로 한 만화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냐. 그래서 준비했지 않냐. 고다쿠가 추천하는 더욱 알려줘야 할 명작 스포츠 만화 베스트 바이 e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같이 보잖냐보잖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간모닝에서 연재된 그라제니. 제목의 유래는 그라운드와 고대 일본에서 금화를 뜻하던 단어 제니를 합성한 말로 주인공인 본다 나노츠케가 만든 조어입니다. 그라운드에는 금화가 묻혀있다 라는 뜻이지요. 그라제니는 야구를 소재로 한 만화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인공 중심의 야구 경기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룬 만화와 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라제니는 일반적인 야구를 다룬 스포츠 만화이기보다는 화려한 프로야구 이면에 숨겨진 인간군상을 다루는 인간 드라마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죠. 이런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야구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면을 다룬 것이 일본에서 크게 히트. 2012년 남성편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만화가 대단하다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카페타는 소다 마사이토가 그린 포뮬러 레이싱을 소재로 한 만화입니다. 주인공인 타이라 카페타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모터스포츠인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가정을 인문 가정부터 매우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린 흔치 않은 모터스포츠 만화입니다. 카트에서 시작, 주니어 포뮬러를 거쳐 F3, GP2, 최후에는 F1으로 가기까지 주인공의 험난한 여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이 만화. 단순히 재능만으로 승리하고 우승하는 것이 아닌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모터스포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아웃츠는 심리 도박 만화로 유명한 라이어 게임의 카이타니 시노부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슈에이샤의 비즈니스 점프에서 연재한 야구만화입니다. 국민타자 코지마 히로미치가 만년 하위팀인 리카운즈 우승을 위해 악당보다도 비정한 갬블러 토구치토아를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를 못마땅히 여긴 리카운즈의 구단주인 츠네오는 코고치 토아를 쫓아내기 위해 원아웃츠라는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아웃 계약의 내용은 토아가 시합 r 등판 o 서 아웃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만 엔을 받지만 일실1을할 때마다 벌금 5천만 엔을 구단주에게 물게 되죠. 이는 투수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이지만 어째서인지 토아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기존의 열정과 근성으로 다져진 야구 만화의 안티테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원아우츠는 야구를 소재로 한 심리도박 만화이며 게임이론, 트릭 등을 사용하여 허를 찌르는 악마의 통찰력을 가진 주인공 토아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만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의 타케이코가 영점프에서 부정기 연재 중인 또 다른 농구 만화 리얼 휠체어 농구를 소재로 한 유일한 만화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휠체어 농구 및 프로농구의 세계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그리고 있는 만화입니다. 장애인이 된 타카시 사노부가 휠체어 농구를 통해서 장애인 토가와 키요하루와 만나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고 사랑하던 농구를 그만둔 문제야. 도미야 토모미가 일본 프로농구 트라이아웃을 통해 성장한다는 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순수 농구에만 초점을 맞춘 작품이 아닙니다. 리얼은 장애인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장애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좌절하여 패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담은 리얼하고 묵직한 인간 군상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다치 미츠루의 3대 명작 중 하나인 러프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소년 선데이에서 연재한 수영을 소재로 한 만화입니다. 에이센 고등학교 수영 선수인 야마토 케이스케와 다이빙 선수인 니노미야 아미는 집안 대대로 일본 전통과자를 하고 있는 업계 라이벌의 동갑내기 손자, 손녀입니다. 이 둘의 집안은 라이벌을 넘어 철천지 원수인 관계로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앙숙관계, 당연히 이 둘도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지만 남녀 기숙사 전통의 일일 데이트에 우연히 남녀 기숙사 대표로 나가게 되고 이 데이트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알게 됩니다. 이후 여러 일들을 거치는 사이 서로에게 점차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다치 미츠르의 작품이 다 그렇듯이 러프도 단순히 스포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청춘의 성장 드라마와 잘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원수 집안의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지는가. 그리고 수영에서 주인공인 야마토 케이스케가 자신의 한계를 깨고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스포츠를 소재로 한 만화라고 해서 운동 경기만 다룬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을 다룬 작품이네. 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만화의 매력 아니겠니? 그렇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오늘 또 그냥 아음또 섭섭하잖아. 그래서 우리 또조영희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아 m 마 o 마 스포츠 만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세요. 저 다섯 작품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 뽑으라면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 다섯 작품 다제 제 취향에 맞고 다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 작품만 꾸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눈딱 감고 한 개만 뽑으라면 저는 아다치밑줄의 러프를 뽑고 싶습니다. 눈 감고 아...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네, 눈, 감고... <웃음> 눈 감고 러프를 고르셨어요. 어. 그 러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제가 아다치 미츠루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다치 미츠루의 3대 작품이라고 하면 터치, H2, 러프 이 3개를 뽑는데요. 그 중에서 아다치 미츠루의 최고의 히트작이자 대표작을 꼽으면 당연코 터치입니다. 하지만 아다치 미츠루의 골수팬들은 이 터치를 제치고 러프를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데요. 그 이유는 최고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바 저는 러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퍼 그렇게 뭐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먼저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 특징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지금이야 장르간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아다치 미츠루가 등단했을 70년대까지만 해도 장르간 구분이 확실한 전 때였습니다. 아다치 미츠루도 처음에는 소년지에서 연재를 시작했지만 열혈과 근성을 주로 하는 그 스포츠물과 아다치 미츠루의 섬세한 일상을 다루는 그런 것과는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것의 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게그 아다치 미츠루가 소년지에서 아예 순정만화로 옮기게 되는데요 순정만화에서는 아다치 미츠루의 그 소소한 일상과 연애 그리고 스포츠문을 다루는 것이 꽤 먹혀가지고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순정만화에서 소녀지로 옮기게 되고 나서 80년대 쇼 가쿠간의 주력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놓게 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터치인 것이죠. 터치에서 공존의 히트를 치고 이것을 이어받아 87년 러프로 아다치 미츠르 시계의 스토리라인과 연출 능력이 완성되게 됩니다. 러프는 얼핏 보기에는 주인공이 수영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처럼 성장물처럼 보이지만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가까워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녀지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소년만화와 소녀물 그리고 스포츠물과 연회물의 경계를 잘 융합하기 힘든 법인데 러프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H2가 인기에 더 많은 건 사실인데 H2 때부터 아다치 미츠노는 자기가 성립한 연출 능력의 자기복제가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전에서 봤던 건데 또 이렇게 진행되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부스라든지 재미면에서는 H2가 그 러프보다 더 많이 앞섰지만 완성도에서만큼은 러프한는데 뒤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아다치 미츠루의 골스팬들은 러프를 꼽는 것이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스포츠 소재를 한 만화 중에서도 꼭 봐야 할 작품을 꼽고 있습니다. 그 저희과 학생들한테도 이 작품 러프는 꼭 보라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권하고 있는 또 많아기도 한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러프를 한번 한번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이 시간에 저희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출복하세요 <EQ> 이거 공던지는 거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티리 엠티리, 네가 개그맨 해봐야. 내가 마법 소녀니까. 너네 위해서 빨리 가도록 할게. 마법 소녀물의 역사에 한 획을 든 작품을 소개할 거란 말이야.